저구획도 이상무 별일 없어 보여서 다행이네요 마물을쫓는 결계도 튼튼한 것 같아요 한 10년은 버티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요? 음. 그나저나 이렇게 구원자님하고 단둘이서 숲길을 걷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는 호위 업무도 자주 했는데 해결사가 되기 전에는 무사였거든요 네! 가온국에서 영주님을 섬기는 무사요 최근엔 대영주님도 안 계시니 체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귀인을 호위한다거나 민생을 위해 인근의 마물들을 토벌한다거나 그 외에도 주군이 필요로 하신다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웃음> 사실, 섬기는 대상이 주군이 아니라 의뢰인인 거 빼면 지금하고 별다를 거 없지만요. 개인 호위 임무는 오랜만이라 더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사실 루리랑 알고 지내게 된 것도 그 무렵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루리는 닌자인데요. 님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거기구나 후, 보아하니, 북서쪽에서 온것 같네요 위쪽 결계는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웃음> 이 정도 가지고 몰려.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주군. 얼른 서둘러서 귀환하도록 하지요. 그 녀석들인 줄 알았네. 역시 아까 마무리 나타난 그 지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구원자님은 바쁘실 테니 제가 대신 보고해둘게요 가서 쉬세요 어? 오늘 호위 임무에 보수요? <웃음> 저희 사이에 뭘 그런 걸 주시려고요 이번엔 자원봉사라고 해주세요 지난번에 저 친구 사귀는 거 도와주셨잖아요. 그걸로 쌤쌤 하자고 네? 아케나인의 영주라는 입장상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그래야 모범이 된다고요? 흠. 하지만 저는 제가 빚을 진걸 갚으려고 한 건데... 이걸로 깔끔하게 빛 청산 완료! <웃음> 이걸로 이제 구원자님과 저는 서로 한 번씩 돕고 도운 거예요. 이는 아까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 구원자님! 제 라이벌이 되시려는 거예요? 어, 음, 해결사라... 이건 상상도 못해봤네요 제게 연극을 시켜주시겠어요? 사실 연극에 나가는 건제 오랜 꿈이거든요 예전에 가온국에서 지낼 때 가끔 극을 보러 갔었는데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지 저도 거기 껴보고 싶었지만 무사라는 신분상 그러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막상 무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연극이란 걸 해보기가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취미로 하는 연극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연극을 하려면 그 나름대로 인원수가 필요하잖아요. 낭독극이나 일인극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남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연극이라서. 에덴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취미를 위한 인맥 쌓기도 쉽지 않거든요. 동호회에 가입하기에도 금방 탈퇴해버릴 테니 애매하고요. 하 구원자님이 해결하시기엔 좀 쓰잘데기 없는 의뢰죠 역시 잊어주세요! <웃음>